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에 있는 파이로트라에서 나온 코컵 만년필인데요 이 코컵 만년필은 네, 가격은 약 4만원에서 5만원대 사이로 측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컨버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벨메, 벨메입니다네벨메이고요자 <웃음>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일단은 무게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약 26g으로 꽤나 가, 가볍다라고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럭저럭 준수한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메탄 단 바디가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요 알루미늄 바디에 꽤나 좀 매트한 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매트한 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려들었다 조금 불편하신 분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이로트라고 양각이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점화 맞춰주려 초점화 네 파이로트라고 양각이 되어있습니다 클립 부분에요 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도 파이로트 재팬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어쨌든 파이로트 제펜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내부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 설명은 일단 내부는 파이로트사에 역시 파이로트 제펜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파이로트 EF닙, F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F닙치고는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필기 필사를 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럿 대의 제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펜립 자체도 상당히 예쁘게 잘 뽑혀져 나왔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펜펜 분할도 꽤나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크, 여기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본 제품들은 조금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유럽 제품들은 한번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전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쪽을 보시면 일단 시필하기 전에 안쪽을 보시면 아 잠시만요 지금 손이 조금 미끌미끌해서 이게 잠시만요 안쪽을 보시면 안쪽 옵션 저 같은 경우는 컨버터를 미니콘 컨버터를 쓰고 있어요 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만년필에 쓰는 컨버터 다른 파로트의 전용 컨버터인데 제가 잘못 구매를 해서 이걸 쓰고 있고요 네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꽤나 매메한 재질로 컨버터를 붙잡을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네 <웃음> 말이 계속 헛나오는데 그 다음에 필기를, 필기를 싹세보면요 역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는 여전하고요. EF님 치고는 상당히, 어, f, F님 치고는, F님, EF님, 이 f 님라 f 님 치고는 상당히 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피라에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것은 똑같고요. 모든 만연배의 특징이죠. 네 그립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부분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 재질도 되어 있서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미끌미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고 펜을 오래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애기쓸 때만 만년필을 사용하거든요 애기쓸 때만 만년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지고 있진 않아요 오래 지고 있진 않아서 그렇게 막 미끌미끌 거린다고 는 하진 않는데 만약에 오래 펜을 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미끄니끄거려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총, 총평은 저 괜찮게나 괜찮은 무난무난한 만년필 생각이 들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도 블랙 말고도 어, 여러 색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뭐 여러 색상이 있고 뭐코쿤뭐 뭐 스페셜 에디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만 여기까지 뭐 이만 여기까지 저는 음 일반적인 제 만년필 네제 만년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년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요걸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새로 사게 되면서 여기 마이크를 새로 사게 되면서 녹음과 녹화를 따라 할 거예요 따라 진행을 할 거라서 누군가 녹화에따라주게할 거라서 약간, 어, 만약에 제가 영상 편집에실수를 하게 된다면, 어, 약간의,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오차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여기까지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만 안녕!